아노박스프 좋아 맛있다 육 맛있잖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바나나 미쳤어 피부가 진짜 한3년 만에 오는 것 같다. 내일 촬영인데 지금 피부가 뒤집어졌어. 자세히는 안보이는데 음, 주사 맞으러 왔어요 먼지 알레르기인 것 같아요 달간의 대장정의 끝을 내리고 크랭크업을 했습니다. 오늘 받은 꽃다발 지금 집에 오자마자 어, 화병에 넣었고요. 케이크까지 받아왔는데 케이크가 지금 냉장고에 있어요. 다시 꺼내기 매우 귀찮은 관계로 시간 아니야? 이 옷이 진짜 잘못 입으면 살 같아 머리가 그새또 이렇게 많이 자라냐 여기 버섯 크림 파스타 완전 맛있지? 그리고 오늘 처음 시켜본 햄치즈 크로와사 아 이거야 우와, 뭐 많다. 근데 저희랑 매토과만 친하게 친하다이 스푼 어떤 걸 드려드릴까요? 초코랑 바질 드려주 초코랑 바질 드세요 아, 드위치가 엄마랑 왔을 때랑 달라졌어. 아, 그렇 여기는 진짜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 i not d o g t h 바지을안 좋아하는데 음. 생각보다 바질 분들이맛있어아 음. 어, 뭐야 햄 어. 버스 타 나이 많이 빠졌어 나 마음이 아파 애 얼굴 많이 하졌아 진짜? 아, 진짜? <웃음> 나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웃음> <웃음> 아, 우와 이제 우리 오빠 여자친구만 있으면 된다 <웃음> 공개 구원할래 <웃음> 오빠? 아 그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느 남자가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깎아 장가, 시집가도 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과일 제일 잘 깎는 줄 알았거든? <웃음> 우리 아빠 능가했어 지금 예쁜 딸 낳겠어 예쁜 딸 낳아야 지금 <웃음> 어? 보통 좋아, 그.. 찌그난다, 잘 어? 봐. 굳이 찍어야 되겠니? 실패하면 <웃음> <찍으면> 어떡하 <웃음> 흘러봐 흘러봐 <오, 웃음> 오빠 힘줄 좋아 좋아 좋아 힘줄만 좋으뭐예요못 <웃음> 빼면.. <웃음> 근데... <웃음> 아닌 아 근데.. 아온다 나온다 별로 안 튀기던데 된다응 별로 안 튀기더라 러브에 조금 튀겨 나오라고 <웃음> 나.. 나 운군 열심히 했는데 <웃음> 아 잠깐만 <나>, 배 <병원도> 가고.. 뺐어 이러다가 그꾹 부러지면.. 씨. <웃음> 그럼 그냥 안에 담가서 먹는 거지 뭐 아! 오빠 한 번에 푹 땡겨주면 안 돼? 안 <웃음> 돼. 야 그게 되면. 내 잘못이지 뭐. 오 나도. 오와. 아 진짜 오랜만이야. 엎드리 겠습니다. 날씨도 좀 드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 와요 맵다. 2.2 했는데 맵다. 부산 옷을 입고 갈까 합니다. 모이야에서 구매한 건데 니트예요. 가을에 맞춰서 조금 도톰하고 따뜻한 니트를 찾고 있었는데 요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름아 오랜만이다 오늘 메이크업 받았는데 근데 별로 얼굴이 별로네 치즈가 제일 맛있다 오랜만에 바토스 와서 김치프라이즈 시켰어요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 처음 먹어보는 바카몰리인데바카몰리왜 이렇게 맛있는지 거기에 소고기, 닭기까지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은지맛있네 <웃음> 야, 수 <소울. 웃음> 겨울에 필수템 핫팩을 주문했어요 제가 소종냉증이 매우 심한 편이라 <웃음> 항상 손이 엄청 시렵거든요 그리고 옷을 막 두세 겹씩껴 입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핫팩을 손에 넣고 다니는데 손? 이번에는 60개 주문했어요. 날씨 오늘 엄청 좋네. 깨끗하다 하늘. 물 꺾고 싶고. 180번. <웃음> 드디어 290. 두부 반 몬데 이렇게 커. 이제 나왔는데 두부 다 먹었어요. <웃음> 됐다. 물맛나네와다바다다 강냉이 아이스크림이랑 초상 옥수수 라떼. 추울 수도 있겠다. 햇빛 따뜻해. <웃음> 포인! 이제 포인도 안 되는 거 봐.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광어 우럭 정도는 먹거든요 그래서 광어 아, 세트에 베개 하나가 추가했어요 기본상인데 엄청 푸짐하게 나왔어요 미쳤다 뭔게뭔게 맛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원래 이게 제일 맛있는건데 너무 좋아 우와 집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무리는 개딱지밥 우와 뷰 미쳤다 저기가 수영장이었어요 강릉 필수 코스 얼굴이 부었어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나 보다. 삐져나가고 싶은데, 삐져나가고 싶은 여긴 다 야외석인가? 얼어어 겨울에는 겠는데 그러게, 겠다 맛있겠다.